여러분 요거는 선물 받은 앙버터고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다시 발뮤다 돌리니까 되게 따끈따끈해졌어요 짠! 지금은 6시 11분이고요 저는 오늘 진짜 제안서를 엄청 열심히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 구조를 바꾼다고 골프치고 집에 와서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일단 저는 너무 지쳐버렸고 청소기 싹 밀고 싶은데 제가 진짜 막 낑낑 내면서 옮기다 보니까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청소기는 뭐 지금 못 돌릴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지쳤으니까 간식을 하나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고생한 저에게 보상으로 비옷트를 주겠어요. 집에 요거 두개나 더 남아있답니다 세금이 오겠죠? 지금 저요? 오늘 회사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와가지고 저녁으로 먹으려고 김치부침개를 했는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하트 모양 부침개거든요 이건 동그라미고 이거 뒤집다가 망했어요 거실한이 있었거든요 수 있어 범인이 범일 수 있다고 의심했 경찰 의 유사점 두사람 현장에서 눈 띕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두 개를 깨먹었어요 <웃음> 아 진짜 하나는 선물 받은 거고 하나는 산 건데 너무 슬프네요. 여러분 점심을 먹으러 서초에 왔습니다. 사시미예요. 신살생선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먹어요. 이번에 오빠 생일 파티 때 먹었던 사시미도 맛있었는데. 세운거가지고한 10분? 걸어서? 음. 저희 카운터로 예약을 했는데 룸으로 배정이 된거 같아요 또 여기에 좀 불만족스러운 점은 이게 룸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천장이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그게 좀 별로고 에임이 지금 두 번째 차를 빼러 나갔습니다 주차가 별로예요 발렛도 안 되고 이거는 뭘까요? 설명을 안 해주셨어 마지막 쿠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집을 몇 개를 보고 왔고요. 근데 거기는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이 없고, 새를 끼고 사야 된다고 해서 딱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카페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답니다. 거의 엄청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요 주차가 30분밖에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좀큰것 같은데, <웃음> 빨리 가자. 아 주차가 30분밖에 안된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꽃게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꽃게 요리를 할 거거든요. 제가 진짜 유튜브를 보면서 생전 처음으로 꽃게 손질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찜이랑 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찔때 소주를 넣어주면 비린내가 덜 난다고 해서 이것도 넣어줄게요. 찜기가 없어서 이렇게 채소망 올리고 꽃게를 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손질했어요. 진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어유 여러분. 뚜껑이 약간 다안 닫혀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될것 같아요 색깔이 점점 붉게 변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식 아저씨 화이팅! 근데도 이제 어? 제가 하고 싶은 걸다 어? 했다고 <웃음> 아나피오시어그 아, <웃음> 아이스크림 건거만모만데생각해보니까 <웃음> 광이라 우승해라. 광라 우승해. <웃음> 점 끝나고 다시 역삼으로 돌아갑니다. モニング<スタッフ> 여러분 집에 물이 없어요, 물. 그래서 편의점 가서 물 사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거의 다 했고 나가기 전에 오늘 새 목걸이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티르리르라는 브랜드의 목걸이고 신세경님이 모델로 있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열어봤는데 하늘 색깔 박스에 들어있고 이 제품명은 티르리르 샤이닝 플레어 이 14K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짠! 여기 보시면은 원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큐빅이 들어있어요. 제가 일부러 목걸이 좀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보려고 오늘 안에 브이넥 이너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고요 엄청나게 목걸이가 막 볼드하거나 튀는 디자인은 아니라서 좀 특별한 날 뿐만이 아니라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좀 연말을 좀 수고했다는 의미로 하는 선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으로 티르리르에서 무드등을 또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주요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회사에서 IR 듣고 일을 하다가 지금 아는 스타트업 팀에 잠깐 만나러 왔습니다. 그 대표님이 아직 미팅이 안 끝나가지고 여기서 일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만약렸어에피까지준비됐으면더 많이 확실히 말씀 여러분, 저는 샤워를 했고 이제 스킨케어를 하고 할것좀 하다 자려고